굉장히 네. 아, 박사님? 굉장히 많은데, 스스로 설명하게아 박사님. 죄송합니다. 아, 그럼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웃음> 그럼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웃음> 자, 저는 오늘 앞에 분들이 설명해주신 내용을 저는 좀 실행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좀 뭔가 좀 배워가는... 배워서 잘난 척을 할수 있는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 그래서 제 소개도 아주 간단히 할게요. 저는 사실 경영학과 교수인데 이 영어 컨텐츠를 가지고 한국에서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서 휴직을 하고 지금 들어온 상태가 저에 소개고요. 제목 너무 매력적이지 않아요? 교포도 모르는 강사 싶다. <웃음> 이게 가능할까요? 자, 보시면 20년을 미국에 살면 영어를 잘해요. 자,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교포 친구들 있으세요? 아, 교부, 교부라고 하면 어릴 때부터 산 친구 말고 성인이 된 다음에 이민을 가서 20년, 30년 산 친구들에게 절대 해선 안 되는 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나도 이제 영어 좀 하겠다. 큰일 나요. 네, 예, 거의 대부분 못해요. 자, 근데 그 중에서도 사실 관사를 잘못 써요. 네, 그러면 자, 보세요. 만약에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영어, 흐름만 통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런 걸 많이 하시죠? 막 꾸고, 그죠? 자, 그럼 잘 보세요. 제가 한국말을 하나 해볼게요. 우리 한국어 네이티브잖아요. 자, 제가 해볼게요. 야, 식사 먹었냐? 자, 뜻 일단 통해요? 안 통해요? 예. 통하죠? 그죠? 근데, 심지어, 웃기기도 해요. 그죠? 자, 근데, 계속, 계속 얘기하면 여러분들 어때요, 기분이? 누가 맨날 와가지고, 야, 식사 먹었냐? 그 뭐예요? 이제 더이상 참을 수가 없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걔가 나일좀 시켜줘. 그럼 어떻게 할거예요 뭐라 그럴거예요 아니 솔직히. 됐어 엄마 속으로 하실거잖아요. 절대 일 못해요. 다시 말하면 언어라는게 뜻만 통하면 되는거 아니야는요. 나 배고파. 너 어제 어디갔었니? 이런 일상 대화에서 별로 문제가 없는데 언어에 내가 나의 정, 감정을 담거나 고급스러운 정보를 담거나 하는건 사실 불가능해요. 그냥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깊이 있는 대화가 돼야 되는데 미국 미국에 이제 오래 산 교포들도 이제 20년을 살아도 해결 못 하는 게 관사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무슨 짓을 하실 거냐면요. 10분 만에 이해하시는 거예요. 제가 주어진 시간이 오늘 15분인데 서두에 지는 써서 이제 진짜 10분 남은 거예요. 자, 이게 가능할까요? 아니요. 아, 해. 해, 해. <웃음> <웃음> <웃음> 자, 본격적하 <그래서 이제>, <웃음> 거예요. 20년 산 이제 미국 에 사는 20년 선 친구한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야 관사는 이거야. 그러면요 그분 이제 뒤로 진짜 나 작법 아, 한국말 잘하는데 하여튼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걸 이제 하는데 여기서 많은 이제 시사점이 나올 거예요. 일단 볼게요. 관사 뭔지는 알죠? 관사가 뭔지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뭐어 하면 어떤 하나 뭐어 하면 기그 기타 등등 하는데요. 자 제가 10분만에 해결해 드린다고 했어요. 그 관사의 의미가 여러 가지인가요? 관사 의미가 의 여러 가지인가요? 그 10분 만에 다할수 있을까요? 그럼 관사 의미가 의 복잡하다는 거예요, 단순하다는 거예요? 단순해요. 단순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단순하면 뜻이 이제 하나예요, 사실. 관사의 역할 하나예요. 뭐냐면, 자 보세요, 이거예요. 존재하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요 핵심 메시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조금 더 깊이 나가면 어느지 아무거나 하나고요. 더는 그냥 하나로만 존재하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어를 먼저 시작해 볼게요. 존재하게 하는데 아무거나 혹은 하나만이라그랬죠 자, 컵은 뭐예요? 컵은 컵이에요 우리나라 말은요. 근데 영어에서 컵 하면요. 컵이 없어요. 컵은 컵이란 단어에만 쓸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컵이 돼요? 네, 이게 관사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좀 뭔가 보여주게 만들고 싶으면 I have a question. Have a nice day. I need a time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있어요. Few people like me. 배웠죠. 뭐예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밑에는 뭐예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조금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걸 못 하는 거예요. 뭐냐면요. 사실 이거는 반사 차이로 바로 의미가 이제 나눠지는데 Few people like me. 날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메시지예요. 그냥. 너 다시 말지 지너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아무도 없어. 자, 밑에는 뭐예요? 뭐냐면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 있거든요, 이 뜻이에요, 사실은. 조금 있어가 아니라 있거든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리리안 나도 한국 사람, 이분도 한국 사람, 한국 사람이죠. 그럼 나 뭐예요? 아모리리안이 맞아요. 근데 만약에 누가 와서, 야너 요즘 일본 제품 쓰냐? 그럴 때요, 한국 사람이거든요. 할 때는요, 약간. 몸뚱아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걸 말해야 돼요. 그때는 응. I'm Korean이 조금 더잘 어울려요. 큰 차이가 없을 수있지만 그, 뉘앙스를 좀 차이를 주고 싶으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거 이제 뭐라고 읽으실 거예요? 옆에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읽어야 돼요? 하세요. 펜. 어, 아, 자, 이거는 뭐예요? 어, A car. 그 하세요. 일단, 아, car. 맞아요. 일단 아, 이, 아, 시간이 없어요. 아, 자, 아, 아, 아, 뭐예요? 맞아. 아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관사에 있어서는 영어식 사고를 이제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식사 먹었냐 할때 우리가 느끼는 그 감정을 네이티브들이 이제 봄에 느끼는 감정을 여러분을 대로 느끼실 수 있어요 자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네. 뜻은 통하죠 근데 어때요 벌써 어색하지 않아요? 네. 네. 요거 조금 연습했다고 이제 영어식으로 사고를 시작하신 거예요 좀 신나지죠 <웃음> 네, 그죠 그러면 더 가야 돼, 아직 그죠 자, 더까지는 가보는 거예요. 자, 뭐냐면 더는 존재하게 하는데 하나로만 존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하나화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한국말에 없어요. 자, 일단 탑은 꼭대기죠. 여러 탑이 있을 수 있죠. 탑이죠. 근데 내가 어딜 가고 있으면 몇 개예요 거기는? 하나예요, 정해졌어요. 그래서 I'm going to the top. 자, 아까 봤던 여자애도 덕을 인데요. 별... 하나의 개념으로 다 합칠 때도 덜을 써요. 그래서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는 보세요. 여러 나라들이 합쳐진 나라라는 의미로 덜을 붙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합쳐진 느낌으로 얘기하고 그냥 말하면 그냥 아메리카예요 네. 덜을 안 붙여요. 자, rich. 뭐예요? 부자가 아니라 부유한. 분의보유요왜예 보여요? 안 보이죠? 보이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환자를 붙이면 돼요. 덜을 붙이면요. 눈에 보이게 실존하게 되면서 이 사람들을 다 얘기하는 거라서 이제 부자들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조금만 더 얼마 안 남았어요. 자, 버스 안에 타려면 인더 버스죠. 그죠? 그리고 버스에 올라타는 느낌으로 말하면온더 버스를 하면 되는데요. 바이는 안붙셨어요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면 바이는요. 버스에 힘으로라는 의미를 만드는 전치사예요. 버스에 힘으로니까 버스가 필요 없어요. 실체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마이너스. 자 이거 학교입니다. 자 근데 학교에 간다 영어로 뭐예요? 아이고 학교 건물 있어요 없어요? 실체 해야 해요, 해요. 하죠? 그러면 더스코 해야 되는데요. 더를 만약 에 빼면요, 학교에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공부하러 간다는 뜻이에요. 네. 그리고 첼치 왜 가요? 예배보러 가잖아요. 근데 더를 붙이면 건물에 가는 거고요자 하스피터는 수술받거나 입원하러 가는 곳이고 건물에 가면 덜을 붙이면 되고 마지막 이거 뭐예요? 그건 무슨 뜻일까요? 아이고 에이프 e 이 t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틀리는 영어예요. 그래서 한국 교도소 봉사하는 사람들이 왜 미국 사람들이 자기를 무서워하는지 모르겠대요. 또 그러니까 어디 어디 갔었어? 맨날 이렇게 얘기해요. 왜 우리 가사 빼먹으니까 맨날 나 전과자야라고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네. 덜 붙여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은 네. 영어라는 게 이 하나 끝만 알면 돼요. 그냥 존재한다는 느낌만 알면 뭐든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잘 보세요. 이거는 뭐냐면 사실 우리말로 개념이 설명이 안되기 때문에 이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해가 잘 안된 것뿐이에요. 자, 그래서 영어식으로만 이해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경계선에 대한 이해만 하면 굉장히 쉽게 영어를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진짜 이거를 나중에 교포들한테 얘기해 주 보세요. 너, 너를, 아, 죄송합니다. <웃음> 여러분을 네, 다르게 보시고 시간의 압박을 받다보니 제가 잘 안보여요, 사실은. 네, 네. 제가 시간을 지금 되게 몇분이에요? 엄청 빨리 했거든요 네, 네. <웃음> 사실은 이걸 보면요. 이 영어 전체를 설명하는데 사실 많은 컨텐츠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뭐책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양책 하나로도 그냥 다 설명이 돼요. 그 정도로 우리가 해야 될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얘를 그냥 익숙하게만 하면 되고요. 자, 외국 사람을 만나면 한국 사람은 열쇠 잃어버리면 이제 뭐라고 얘기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읽어보세요. <웃음> 자, 이게 무슨 이면 나는 개념을 잃어버렸어. <웃음> 라는 뜻이에요. 사실. 그러면 외국 사람들이 두 종류로 나눠져요. 어? 쟤뭘 잃어버렸다는 뜻이? 고한 명은 누구냐면 아, 야, 한국 사람이네. 한국 사람이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은 별게 아니라 그냥 외국사람 앞에서요 I've lost the e 하잖아요 그러면 입을 딱 벌리 진짜 요, 단어, 요 문장 하나만 얘기하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 처음 영어 잘하는 한국사람 처음만 났어 네. 진짜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자 어려움을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이거, 이것 때문에 시간을 한번 빨리 써본 거예요 자, The more you like or glish 하면요 잘 보세요 이거, You like or glish 이해하시죠? 자, 근데 더 모어를 e 라는걸 붙였어요. 그러면 더가 뭐예요? 존재하게 하면서 모어를 존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네가, 아, 아, 네가 보글리시를더 좋아하는 상황은 자, 영어에서는 컴마도 다 의미가 있어요. 이게 같다는 뜻이에요. 이, 이 환경을 이쪽으로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The b e t t 스 r English skills you will get. 그러면 네가 이제 더 좋은 영어를 만날 수가 있을 거야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일단 저는 좀 토론을 좀 많이 하고 싶어서 저제 얘기를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 저한테 마지막 면직이 안 보여주실 요 그러면 감사했습니다 자, 마지막 저기 드릴게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저한테 마법을 걸으실 거예요. 제 마법. 제가 여러분 여기 앉은 모두에게 마법을 걸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제 여러분 집에 가셔서, 영어 안 보실 거 아니죠? 보려고 여기 모이신 거잖아요? 자, 영어책을 딱 보잖아요? 관사가 계속 보여요. <웃음> 관사가 이제 계속 보여요. 아 그럼 이제 짜증이 나 관사 때문에 문장을 못 읽을 수도 있어요. 전주적으로 <웃음> 그렇게 하면 근데 사실 그건 좋은, 좋은 징조예요. 왜냐면 그동안 관사 관심 없었어요. 이렇게 중요한데. 자기를 전과자를 만들 수 있는, 네, 관사였는데. 그래서요, 계속 그게, 에 관심을 갖게 되면 자꾸 보게 돼요. 사실은 그게 이해예요. 그래서 그 이해가 이제 너무 당연시 되면 이제 권태기가 찾아와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게 이제 영어 능통하게 된 길이 되는 거예요. 자, 조금 이제 뭐 빙산의 일각을 보여드리는 거지만 왠지 좀 희망이 생기지 않아요? 네. 20년 살 교포보다 영어를 더 잘할 수 있네요. <웃음> <웃음> 그죠? 아, 이건 사실이에요. 어디 가서 그거 써먹어 보세요. 누굴 가르치는 게 제일 좋은 공부라고 하는 영예 선생님이 얘기하셨거든요. 자, 우선 저는 여기까지 하고 바이클을 타는 사람들에게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